반짝! 요요요요요요요요자재우씨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라 <웃음>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데 벌써 네. 또 뭔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니요아 네.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오늘 뭐임이다 네. 나왔죠.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난난 아, 난 내가 그 땅으로 치는지 몰랐어요. <웃음> 어, 막찰 때마다 쪼막 하고... 아, 아 테니스 면참네 어. 슬픕니다. 네. 네. 아, 혹시 어떻게 탁구좀칠줄 알아요? 탁구요 뭐, 자, 또, 한 타쿠 하죠. 아, 네. 김, 김타야 제이 탁이에요, 제이 탁. 뭐,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팀, 팀내타구안해 음. 아. 오, 일단은 아.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좀 합니다. 그렇죠? 네. 태영이가, 태영이가 어, 잘해요. 태영이가 좀, 좀 잘해요. 태영이가 그러니까. 그 인더숲에서도 많이 네.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의 달달한 칸은 강사한의착구 감탄, 교실. 착구 어, 교실. 착구 교실. 아, 어, 좋습니다. 제대로. 근데 뭐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안,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어, 아. 어 선생님이요? 오! 어. 네. 우리 혹시 선생님에 대한 짤막한 퀴즈를 네, 수상할 네, 수상할까요?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줄실리 선생님 선생님은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아, 2004년, 2004년. 2004년 도 확실하잖아요. 네.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 0 0 4 2 0 0 6 맞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시안팁. 와, 아, 2002년. 아, 또또 부산. 아, 또또 부산. 아, 부산, 아. 이거. 말,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아, 네? 대전 대오리슛 회전 회오리 슈, 네. 슛. 아, 뭔가 슛이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없니 <웃음> 회오리.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우리 금메달 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선생님 한번 모셔할까요 자, 네. 자, 여러분들 모셔봅시다.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웃음> 정국이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무릎 탁국의 안, 안, 안, BTS. 맞춰주세요, 맞춰재 아, 아, 아, 씨, 해주세요. 아, 탁국의 아, BTS, 아, 유승민 아,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와, 우 반갑습니다. 어우, 아, 진짜. 아, 네. 아, 네. 어렸을 때 아, 너무 아, 많이 왔는데. 아, 아, 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잘 못하거든요. 아, 고 <웃음>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네, 네, 네. 저희, 네. 저희가 굳자 들어간 건다 못해요. 네.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어 진짜요? 네. 누가 쳤냐? 누 형이 있다. 아, 그 안에서 아, 또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수 있을지 기대가 네. 네. 네, 아. 됩니다. 아. 네. 그리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뭐아 진짜요? 선아 탁구채를 바로. 네, 그래서 와 제가. 와. 예. 평소에 치시는 채로 조금 다르게 선수용으로 제가. 와. 와 선수야. 아니 이거 배신목의 진주 목걸이 아니에요? 아시죠? 아직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이 양면. 아, 많이 네, 쓰든요 아, 쉐이크 핸드, 아, 약 쉐이크, 쉐이크, 아,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이걸로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왔고 뭐, 왜? 오늘. <웃음>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했으니 여러분 아, 네. 아, 네. 아, 장... 일단 장비는 네. 선수급이거든요 네. 네. 네. 장비는 이걸로 아, 아, 얼마나 아, 원래 장비가 중요한 아. 거라서 아, 네. 와 얼마나 못할 수 있겠지 장 뭐든 잘 못할 얘기하면 아, 장비만 제일 좋은 걸로 해요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는꼭제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 이거 보통 이니왜 공격이야?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혀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핸로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즘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앞뒷면을 이렇게 같이 치고 하 아, 아, 네. 네. 이렇게 때는 이렇게 이제 돌려치는 있어서 네. 자, 진영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잡는 이렇게 나요 잡는 이렇게 잡면 이렇게 잡 이렇게 잡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아요렇게하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네?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한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완전 가능할 것같습니뭐 뭐 초면에 너무 심한 면이 어떤 거 아니에요, 주걱인지에 지금.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아, 웬만하면 은 조금 평평한 면이면은 모든 걸다할수 아, 있어요. 아, 아. 아, 아 근데 전설로도 수많은... 할수 있다는 게. 아니, 저... 오. 오. 어, 아. 말씀드렸듯이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팬 홀더라고 해서 아. 펜을 잡는다. 라는 식으로 해서 팬 아, 네. 홀더인데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아, 아 네. 뒷면 안 돼요? 여기 뒷면을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럼 이동범위가좀 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탁국의 네.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동복에 빠으니까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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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네. 그립을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습니다패널드와 네, 쉐이크의 어떤 그 랠리를 가볍게 보여주고. 오케이, 거. 오케이, 어, 오케이. 뭐, 오케이.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초타이보단 즐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하는 거고.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뭐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자, 여기 네. 고개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 이거 고기 어. 아니, 이걸 어, 어떻게 해야하 이게, 이게, 오, 이게 이제 포핸드 랠리랑 치우상인 것아요 아, 어렵다. 이게 탁구 경기 보면사람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웃음> 와, 대박이다. <웃음> 우와, 오, 우와. 오, 오, 오, 네, 와, 오, 와. 와, 어 네트. 와, 이거또 사는 거야. 아, 저, 저, 올렁거리인데요 아, 네, 이게 와. 이제 포핸드고, 네, 백핸드를 좀보여주세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쉐이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섞어야 돼가지고. 아, 와, 와, 와, 너무 빠르다. 와. 약간,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땅땅 땅. 근데 이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수 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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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전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었는이었는 이거는 이거이거하이거구나그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이있어이그는니거 여기서 공이한1이 c m 이상을이어야이요 아, 이거는 이거 네. 어. 이 이 들어갑니까 좀덜 뛰우면 한족관이 심판 재량법으로딱 봐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거, 이거 네. 써버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아, 아 진짜? 요즘 네. 되겠다고 야. 아, 야. 네. 약간 적합도는 네. 되요 너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룰이 좀 <웃음> 바뀌었어요 아 우리한테 여자 멋진 거보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쵸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안, 안, 안, 안 보이거든요 아. 아. <웃음> 이게 어떤 표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이제는 왼팔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네,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 아, 이게 네, 무리쳤어요. 근데 오.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서 몸으로, 몸으로.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웃음>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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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보여 주시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건 건방졌다. 이거 진 우리 멋있는거 알려 주면 안 돼요. 너이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아, 아니면, 아. 아, 마치. 이요요 요. 이 사람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약삭빠한 사람. 아, 이게 제일 중요한 데 이게. 뭐게? 매너가 있으면 매너가 좀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렇죠게또 글로벌 우리가 또 예, 몸을 보여야 어. 되니까 네. 탁구도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네.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이에요 여기 스포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네. 이제. 네. 제일 네. 좋아하고 네. 이제 막 네. 어우! 이러는 아, 거 저는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물 마실 때목적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웃음> 네. 그렇죠 옷 색깔 나요 옷이 저가볼 때는 옷이, 옷이 이미 와, 이미 김씨와 네. 다른 성씨로 나눠져있거든요? 뭐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주연대로 입었는데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구,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아, 아, 진짜요? 진짜요? 네 페트병이요? 페트병? 어? 이거 없어아 저거 맞추는 거? 맞추는 거? 네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정신 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먼저 한번 시범을 한번 얼마나 와보세요 네, 제가 제아 이런 거좋아하다아아 제... 네. 조상석 씨 못하셔서 아니. 그러신 거 아니죠?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으표한번 아, <웃음> 저거 맞춰보세요 다고 아니 이거 맞추는 그러니까, 거야 그냥 맞추는 거야 그냥. 비교를 아, 해주는 아, 맞추는 거야. 거 맞추는 아, 거 비교 대상이야 맞추는 거야 아 맞추는 거아 맞추는 거아 비교 대상. 아 맞추는 아, 이거... 그러니까 아. 거야 아 거야 아 맞추는 거야 아 맞추는 거야 아 맞추는 거야 아 맞추는 거야 아 맞추는 거야 아 맞추는 거야 아맞추 거야 아맞추 거야 아아야아아아아아야아 거야 아고 있어. 야아거아아아아 아 역시 야. 내 동생 내 동생 너무 잘해. 야 이거 못또 하는 거네가지고아 어, 아, 아, 역시 야. 내 동생. 선수들이 네. 보통 이렇게 그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아, 보통 아, 이제 공 조그만 거를 이제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 하거나 맞춤. 맞추는... 아니요. <웃음> 아,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했다못했어 그 네. 아니 요 위를 맞추시는데 네. 아예? 이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보통. 살짝 의심했습니다. 아, <웃음> 아, 아 저도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아. 하는 방법뭐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할 거고요. 아. 서비스 아마 에이. 오늘 서브, 네. 서브 서브. 아. 네. 네. 재밌으실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네. 선창을 하시면 달려라 해주시면 두 분께서 달려라, 달려라 해주시면 네. 네. 저희가 방탄하고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달려! 라다 맞다!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우리 박종무 어, 관장님이 네. 하실 네.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아저 이걸로 하야겠어다 그걸로? 그러면 아 이렇게. 저도 이 패널도가 편해요. 그러면은 그립을 패널도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럼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적는다 쉐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패널도는 쉐이크 한번 하면 되겠네 어, 완전 그런네. 맞죠. 아, 저도 기다저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잡고 있잖아요. 저거 다 이거. 어.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이렇게 그립 잡으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더 어려워 배우기가. 이 세이크를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켓서 이렇게 잡아줘요. 야, 이 약간 옆으로 네. 요 이렇게. 요손 안에, 손 안에 다 감싸서, 잡,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네. 네.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살짝 요 여기 먼저 딱가볼게 그렇죠. 그렇그렇 네. 네. 저는 저게 힘 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면은. 빡, 빡, 빡, 응.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 거예요. 어색해서. 거야. 오케이. 아난힘 뭐 조절을 어렸을 안 때부터 자, 제가 이렇게 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잡아. 왜냐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 한번 돌려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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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친다고 생각하고. 2. 푹 그렇죠.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해 볼게요. 자. 맞아. 그럼 지시부터. 한번 돼요? 10개. 자. 준비하고 시. 작 <웃음> 하나. 자, 대신에 하체, 하체는 <웃음> 너무 움직이면 안 <웃음> 돼. 치는 동작에다야신 <웃음> 동시에 <도움은 웃음> 다 오른쪽에서 일정하고 있어지 야, 자. 뭔가 <자. 웃음> <뭐가> 이상한데? <웃음> 다시. 예. 있으면. 있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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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그러니까 에이.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느냐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하니냐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응. 근데 어, 지금 좀...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웃음> 너무 세요, 세요. 툭푹 아. 가볍게. 가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자, 힘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빼고그그힘빼 보세요. 자, 그그 이런 느낌. 힘빼 보세요. 자, 그그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아, 어. 자. 그렇죠, 힘 빼고 툭 자, 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죠? 지금 허리 이동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안되 아, 야, 야,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웃음> 너무 로봇 같아 <웃음> 가볍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그 여기서 이대로 헐. 하나, 더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음.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자세 좀만 낮추고 그렇지 아 조, 오, 좋아요 그렇죠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케오케자오오보오오오형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봐.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추고 여기서 툭툭 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알 네. 그렇죠 오 좋다 오, 남준아 보여줘 내가 그렇죠. 좋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어,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잘했어요. 오케이. 네. 어, 어렵가 좋은 같은데? 오, 자, 저 보고 딱서 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세가선으로요 똑바로. 라켓 각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줘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어려우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서 어, 모아두고 맞아, 맞아. 끝을 살짝 내려주는 게보으요 손은. 그렇지. 자,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겨주면안돼 네. 아, 아, 아,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이리로 <웃음> 했거든요. <웃음> 손에 힘이 <웃음> 너무 딱 치겠다. 생각만 했어. 생각만. 오케이. 공이 있다 생각한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살짝 무릎을 앉아줘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 아, 자 눕혀져서 그렇지. 아, 아, 눕혀지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하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아, 할, 동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숙지면안 돼요. 자, 가볍게 자고 옳지. 오케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케이. 힘이 좀 자, 들어가는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맞는 게좀 좀 강해질수록 아니야 아니야 네. 줄수록 이걸 어포 숨겨 줍니다. 아 숨겨 아, 주는 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숨겨 줍니다. 이런 식으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렇게 숨겨 줍니다. 그렇지. 빵. 그러니까 마음은 이리로 이걸로 되는 거. <웃음> 아, 요렇게. <이렇게요>. 손가 <웃음> 손가락을 <웃음> 잘 써야 돼요. 아, 손가락을. 손가락을. <웃음> 그렇죠. 이렇게. 가볍, 그렇죠. 자. 105. 거듭 지셋 하나 둘 셋. 어, 감 잡았어. 옳지. 하나 둘 아, 둘 셋.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감장합니다 <다음, 다음>, <목소리> <중간 발. 목소리> 자, 예측이, 예측에 자, 그대로 들어온다, 그대로 들어온다. 그렇죠 자, 오른발이 그게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그 정도 못 좁은 게. 아, 그렇지. 다리는?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약간 앞으로야. 옳지, 옳지. 괜찮아, 얘? 아,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임마.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그 하나 쭉 이리로 가자 그렇지 네. 야나좀 배워야지 일단은 오케이 하나 둘셋오 지민아 잘한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잘한다. 아이 아, 자 지민아 나와빨 바꾸는 게안될것 같아 지민이 형도 상대 지민이야 이야자 지민이 형편하게그 붙여다 붙여다 아 그렇죠 하나 둘셋넷 그래서 그래서 그치.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 감을, 볼티는 감을 예. 잘느껴야 돼. 하나, 하나,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오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에서곱 일곱, 일 너무 세. 어이 힘들다 네. 잘 튀죠? 렐리할렐기할 네.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어. 하나.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어. 하나. 그렇죠 하나. 그렇지 그렇지 하나. 그렇지 하나. 좋아 좋아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 은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아. 네,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시, 다시, 다 주고. 그렇지. 어? 그렇죠.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빨리 빨리 아, 네. 자, 어, 어. 오. 이제 본인이 빨하시면 빨리가. 괜찮아요. 하나, 아, 아셋 오! 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가아 가자, 자, 자 자, 아렇죠 오, 아 좋아+ 왔다, 좋아+ 왔어 그렇지 나갈 때만 조심아 좋아+ 이유가 있는 가는거 네. 그렇죠, 그렇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면 금방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이렇게, 제가 갈이렇 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가 되다이 가볍게 할고요 하나, 그 옳지. 오, 쫓아갔어. 어, 아, 네. 거 하나, 둘, 옳지. 아아힘 조절. 옳지. 마중 나온다. 오, 장난이야. 뭐야 밀어지게, 밀어지게. 오, 오, 체 우리 체크! 됐어, 가이트 옳지. うわ！ <笑> 네, 네, 네, 네 아. 선생님. 자, 오늘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이드어 오셨는데 어떻게 이 층에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아요 저희. 아니 그냥 에이스 보이시는 대로 맞춰. 에이스 아니야. 그냥 느끼 느. 어. 자, 자 두분 같이 하셨으니까 두 분이 한번 먼저 한번 시범 보이죠. 오! 아아 자, 이 분의 결합이요. 아, 첫 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둘, 네, 뭐? 네 그렇지 네어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 화이트. 좋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흥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요요습아또아요부좋 또, 좋아+ 좋아+ 또. 자 좋아+ 좋아+ 자, 음, 자 음. 음. 아니,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자, 서로 응, 인사하고 네,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점 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오, 그러면 시트. 11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이 원판. 뭐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천사님 또 소화해라 가위바위보 오케이, okay. okay. 그럼 서버할까요, 거 리시버? 아, 너 거야? 먼저 주라고. 서버할까요, 리시버 할까요? 이거 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서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okay. 그러면 저... 서버하고 리시버 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음.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네, 아, 1분? 네. 네.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아. 야, 근데 이게 뭐라고 떨리냐? 되게 아. 왜? <웃음> <웃음> 네. <웃음> 뭔가 이겨야 될것 같고, 그 그래. 자, 아,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버하세요, 제발. <웃음> 자, 저희, 저희 모든 게임들이 <웃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영. 아, 맞 자, 지금, 최영 씨, 씨 저렇게. 씨저게 서버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아니, 이거 랠리니까, 랠리니까. 아,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지금 연습이니까. 어. 오케이. 거의 폼... 야,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어, 야, 왜다 몸으로 맞아 <웃음> 체로 좀 받아봐, 체로 좀 받아봐. 체로 봐, 금방 구운데, 진짜. 어? 자, 랠리끈 세 랠리끈.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네네들아 걔네들아, J.K. 들네네 플레이. 네들아걔네아 걔네들아, 걔네들아 아니 근데 잠깐잠깐제가 서브스콘 체인지. 두 번씩. 아,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세요. 자, 차분하게. 우리 그냥 지 지금.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 가지고. <웃음> 아, 이또이이상한서 바라라고. 긴장. 아, 이또 이거 이상한서 바라라고. 긴장. 가볍게. 야, 자, 좋아. 비비 잘하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자, 좋습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이거 왜? 잘 야, 너 no, 야, 너무 빨리 자, 게임이 자, 빨리 들어가 왜? 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아. 사람이 아. 이겨요. 예. 네. 자, 정우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좀, 아, 지켜야죠, 공을. 공을. 그렇지. 오! 공이 서브 잘넣 오! 근데 뭐봐네 돼? J.K. 네, 나와보기 발사 지금 지금 성춘권 갔다 왔거든요. <웃음> 아, 아, 아 좋아, 진짜. 야, 지금 가 못하고 있다.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거 같은데? 자, 자, 순식간에 5대4. 4대4.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실수 실수하면 안 돼요. 잡았어요 실수하면 진 거예요, 실수하면. <목소리> 아, <목소리> 자, 자... 선생님, 게이 보통 아니, 이렇게 잘게 끝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 하자. 랠리가 하여간. 안 되는데요, 랠리가. 네, 자세좀 잡고 하자. 자, 봐봐. 자, 뭐야, 뭐야, 뭐야. 자, 자, 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자, 그냥 하는 거야? 오와! 오와! 오와! 오와! 오! 오! 아, 이거, 이거 받는 거못잡았다 아, 인정합니다. 아이언맨이 자. 내버리면 어떡하냐, 엄마. 휴. 꼭. 아, 어, 아, 자, 자 조심해야 돼요. 있어도 있어도 될 거군요. 아이고, 아, 근데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어, 우리한테 서브가 독이야. 아, 이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어,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어, 아 어, 근데 서브. 야, 막상 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뭐 좋아, 차분하게. JK, 차분하게. <웃음> JK. 아, 좋아, 차분하게. 이, 이이 점만 아, 차분하게. 2점만 따라하면 돼, 점만 역시 3대 <웃음> 야 그냥 그 서브하면 먹힌다, 야. 나저요 야, 구대치나 야, 벌써? 어? 어? 야, 야. 어? 야, 야. 이거는. 그 야, 이 주스 가고 온기. 어. 나, 너. 주스. 어, 자, 바로. 구렇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주스 가면. <웃음> 아, JK 2점. 이만 2점만, 2점만. 자, 매치 포인트가요 뭐, 뭔가요? 매치, 매치 포인트죠. 오, 오 흥분했죠? 자, 자, 이제 백핸드 그대로. 오, 잘하네. 그대로. 잘해. 잘하는데? 그대로. <웃음> 이번 가아니안요 이게 회전 회오리 오 <웃음> <웃음> 뭐야 자리와 기좀모으고 e 기조식 e 응갑자기들어간다 갑자기. a t e a t e a t e a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웃음> <야>, 뭐 갑자기 <웃음> 들어와와저 a 와 와. a t 중 a t e a t e a t e a t e a t e a t e a 이 e a t e a t e a t e a t e a t e